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마바냐 바라하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어, 윤회는 고를 수반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회는. 고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사는 세계는 책을 앞그 앞에 있는 법의집 덮으세요. 중생사는 세계는 전부 생사윤회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사윤회는 윤회는 다시 태어나는 것, 태어나면서 또한 동시적으로 죽게 돼 있는 것, 또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는 것.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안 그 좋은가? 그러니까 해탈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삼계육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는 왜 윤회를 에 싫어하는가? 왜 윤회를 벗어나고자 그렇게 악을 쓰고 안달을 하고 평생을 에그 이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잘 깊이 생각해 보고 중생세계를 조망해 보면 알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중생세계가 좋으면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이 좋으면 미쳤다고 수행을 하고 미쳤다고 해탈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고통스럽고 어, 이또 고통이 중중무진으로 거듭되고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려고 한다. 고해 벗어남은 생사의 벗어남, 윤회의 벗어남, 해탈로 향하고자 하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고통일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문에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가족 또 이러고 새끼도 낳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관조가 되겠습니다. 관조 거치 없이 살면은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처방을 제대로 못하고 처방을 못하니까 고통이 반복되고 더욱더 증장된다는 라 것이 고집 멸도의 논리예요 무명의 논리이고 인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면 이 사바세계는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 너무 감각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과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외모가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 안에서는 스님 같은 사람이 주가가 굉장히 높죠. <웃음> <웃음> 엊그저께 내가 베트남 심동 스님이라는 스님이 우리 절에 와 계신데 앞으로 쭉 사실 거예요. 이 스님은 태국의 출라롱콘 대학이라고, 소위 국립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정도 되는, 어, 그러한 유수한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치신 아주 석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와서 살게 됐는데, 내가 궁금하자네.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 궁금하자네. 그랬더니, 40, 한 5살, 45으로 보인대. 기분 좋자네. 어, 그래서 아이고, 참, 보는 눈이 있다고. 그게 총무 스님은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40살처럼 보인대 근데 참 아직 수행이 덜 됐다고 내가. <웃음> 외모가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됐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외모하면 대표적으로 얼굴인데 얼굴이 그냥 과연 우리가 입맛 따시라고 그냥 곱게 눈코입기가 같이 몰려있고 코는 노독하고 눈은 어? 뭐 이를테면, 에이, 청, 청아하게 맑고 뭐 세련되고 아이샤도를 하고 거기다 뭐 뭡니까? 에, 시커멓게 아이라인을 하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눈코입기라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게 에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곧 현상을 만들듯이 간절한 마음이 눈 코, 입기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게 만든 거예요. 뭔 얘기냐면 눈은 먹, 먹을 것을 찾는 데 있어서 원거리 탐지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보고 먹을 게 어디 있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코는 그 원거리 탐지기가 아저것이 먹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코로 이것이 진짜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가를 걔 확인하기 위해서 냄새를 맡아봐요. 그래도 확신이 안 가면은 입으로 한번 씹어봐. 그러면 얼추 이것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먹고 에그 에너지원으로 어 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눈코 입귀가 그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는 이렇이 좁은 바탕에 70억 인구가 다 다르게 몰려 있잖아요 왜다 다르게 몰려 있냐면은 한 신통에 진짜 70억 인구가 그이이 이 좁은 도화지라고 생각하면은 이 도화지는 70억 인구가 전부 달라요 왜 다르냐 업성이 다르니까 업성이 다른 건 뭐냐면은 에 각자 경험한 바가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다르니까 업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어렵게 업이라는 에너지가 전부 다르니까 똑같지 않고 다르니까 눈코입기도 전부 다르게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한 요만한 손바닥만한 이크기 어떻게 70억인 가 전부 다르게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업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먹을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어. 눈으로 보고 곧바로 이, 이, 이 이것이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벌써 뺏기고 아니면 그거에 정신 팔해서 잡혀 먹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게 먹을 것인가?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하고 냄새를 얼른 맡아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긴가민가 하면 입으로 한번 이렇게 맛을 보고, 씹어 보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눈, 코, 입기가, 눈은 이, 이 여기에 달리고, 코는 엉덩이 좀 달리고, 입은 저 발바닥 어디 금방에 달리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다시 2차 확인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쑥 내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3차 확인하기 위해서 입으로 저를 가고,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 얼굴 이렇게 이 몰리게 돼 있어요. 한 바탕에 다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곧 모든 걸 만든다는 거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어떤 사람이 조지훈이라는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그양반이와 가지고 질문이 있다는 거. 그 질문이었어요. 하보니는 참그 애를 쓰는데 그 경제 그 형평성. 소위, 이제, 그, 뭡니까, 불균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잘안 된다고. 왜안 되냐고. 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 노력하는 것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에? 삐, 저기, 삐쩍바로 골태골태 한 사람이 근육을 잡으려면 오래 걸리겠느냐, 적게 걸리겠느냐. 그건 오래 걸리지. 살이 100키로 찐 사람이 60키로 를 빼려면 은에역 70키로 찐 사람이 10키로 빼는 거 하고 누가 산술적으로 누가 오래 걸리겠냐 아백 키로 찐 사람이 오래 걸리지 그 이게 양극화의 구조 빈부 격차 양극화의 구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조화 되고 구조화 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예, 금방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당신 아니라 대통령도 안 되는 걸뭐 당신이 열심히 한다고 금방 제그 눈에 드러나나, 이 사람아. 내가 그랬더니, 쥐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웃음> 공감했다, 이얘기예요 그래.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딴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긴 시간 동안에 간절히 바라면은, 이렇게, 에, 그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눈, 코, 입기가 한 곳에 몰리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부, 부단히 하면 팔자가 소멸되고 팔자가 바뀌고 업장이 소멸되고 그렇게 돼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마음만 급하지 자기 업성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마음 급하다고 업성이 뭐 금방 바뀌고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내가 비웃데아 담배 끊기도 어렵고 술술 술 끊기도 어렵고 살 빼기도 어려운데 팔자 바꾸는 거 쉽나? 어, 그안 되는데 사회적 구조를 바꾼다는 이 공업인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거요 쉽겠나 안 되는 거지. 응. 어, 그 조원장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어, 부지런히 저기 수행하고 그래야 돼. 그랬더니 대답은 막둥이처럼 하는데 또 불교는 아니라네. 참 이상해. 어쨌든간에 그래요. 그래, 팔자, 이제, 이제 바뀌는 것도 그렇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바뀌게 되는 건 사실이고, 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얼굴도 이렇게 몰려있게 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눈은, 눈, 코, 입, 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귀는 그럼 왜 이쪽에 붙어 있냐. 우리가 먹고만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금, 살금 와가지고, 낼름 잡아먹어요. 안 잡혀먹으려면은, 이 때문에 이 기능이 제일 좋아.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거예요. 버시럭거리면.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360도를 다 탐지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귀가 이를테면 저 똥구멍 밑에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주저앉으면 안 들릴 거 아니요 예를 든다면 저기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밑에가 안 들리고 저 위에만 들릴 거아니겠어요어 그러니까는 이게 나팔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서 소리를 모으게끔 기능이 돼 있고 이게 다. 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간다. 마음이 간절해서 이것이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더라. 귀걸이하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계는 이렇게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의 관계에 있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참다 기가 막힌다. 이게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웃기지 말아라 유심유식이라고 너희들이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물고기가 한가라 의논인다 물고기는 평생에 한가한 적이 없다 물고기는 평생에 뭐가 잡혀 먹을까 봐 아주 맨날 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리만 약간 나다 패득하고 도망가는 것이다 그런 막 그런 상황에 있는 물고기가 한가하겠냐. 새가 한가하니 논 읽고 노래를 한다. 아이고, 풍성 소리 말아라. 내가 새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니네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것이지, 새는 계속해서 먹이를 찾거나 누가 잡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짝을 찾는 소리도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한시도, 한시도 제대로 못 잔다. 예? 눈을 푹 감고 다리 뻗고 어디 김변 다리 뻗고 자는 새 봤어? <웃음> 우리 우리 절에 보돌이나 팔자가 늘어져서 다리 뻗 다리 뻗고 자지 새가 그 무슨 팔자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고 한가로이 그 여유를 즐기고 이런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전부 그렇더라. 아이고, 스님, 그럼 저기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은 그래도, 에, 그, 저기 왕이니까, 동물의 왕이니까, 그래도 만편이 좀잘 지내지 않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즉어들도 맨날 싸우고. 이를테면은 사자나 호랑이도 늙으면 이빨 빠져가지고 굶어 죽거나 잡혀먹거나 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쫓겨나요. 무리해서 쫓겨나 힘이 없으면은 이게 수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먹히는데 어린 사자도 잡혀먹기고 저기 악어도 잡혀먹고요. 악어도 악어 있잖아요. 악어도 우리가 악어같이 질기고 걷어죽이 질기고 그런 것은 안 잡혀먹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 고요 맹수가 가만히 있다가, 악어도 원전큰거 아니고, 한중것이나 돼가지고, 이것이 한번 해볼만 하다 하면은, 맹수가 확 달려 들어가가지고, 악어를 꽉 물고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어. 그래. 그러니까, 네 안전하다고 하는 동물은 없어요. 축생계도 없고, 어, 또 이제 비추어 인간계도, 어, 마찬가지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욕광식의 중생 세계는 이 약욕광식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생 세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 인간 세계는 그럼 어떻느냐?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요 보세요. 맨날 TV에 나오는데 응, 이스라엘하고 시, 저기 에, 뭡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보면은 아 이거 몇천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 굴러온 돌이 내 땅이니까는 나가라고를 그러니까 안나가니까내땅 그냥 응 그냥 아작을 내 가지고 쫓아내버리 쫓아내버리고 울타리 울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고립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오. 어, 얼마나. 내돈천원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대대손손이 잘 살고 있는데, 아, 또, 어느 날,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이, 이게 내 땅이다. 고 주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내 땅이다. 가서 여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가 살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네, 와가지고 그냥 냅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 힘 없으니까, 쫓겨나서, 무슨,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어? 돼지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쳐 놓고, 너희들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해놓고, 맘에 안 들면, 가,끔, 가가지고, 폭탄이 뭐니, 그냥, 갖다 냅다, 뚫어 부시는 거예요. 빌딩 뚫어 보시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야육 야극강식이에요, 야극강식. 인간, 세계도. 코로나19에 그것이, 극명하게 좀, 눈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그 이제 수면 밑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이 산이라고 그런 구조들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코로나 19 때문에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눈으로 드러나고 힘이 있는 집단과 힘이 없는 집단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지게 드러나고 19 백신만 봐요 미국은 넘쳐나가지고 썩어서 폐기를 하고 빠져라 맞아라고 맥주도 준다, 백달러도 준다, 무슨 뭐, 응? 야구, 경기도, 공짜도, 오만, 그, 저기, 유인책을 다 써가지고, 빠져라, 빠져라 하고, 그리고 그냥, 안 맞으니까, 그냥, 어떻 폐기시키고, 막, 이러잖아, 백신을.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죽어가는데도, 공짜로 안 줘. 응?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걸 갖고, 그돈 벌어야 된다고, 한쪽에서 그냥, 지구가 날리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데도 안 줘. 아 정신 차려야 돼요. 맨날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뭐, 인권을 얘기하고, 응? 아이고, 립서비스 가지고, 우리가 저기 선진국이 참, 에, 뭐냐, 선진화된 나라고, 그, 뭐, 인격적인 나라고, 인권이 있는 나라고, 뭔가, 응? 그, 인문학적으로 수승한 나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잘 깊이 봐야 돼. 아, 생각해봐. 한쪽에서는 제적하고 있는데 돈 벌자고 그 백신 특허권을 안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으라고 하니까네, 그, 풀으라고 하니까 이제 바이든이, 내가 딴 얘기 자꾸 하는데 바이든이 이제 풀까 했던 유럽에서 웃기는 소리, 립서비스 하지 말라 그거 풀어봤자 공장, 제3 세계에서 공장을 세울 능력이 있느냐? 응? 어? 뭐뭐 뭐가 있느냐? 그 하세요 다 죽고 난 다음에 공장 세우면 뭐하냐? 너희들 남는 백신이나 좀 갖다가 줘라 이러잖아.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인간 세계도 약욕강식의 구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처님이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야야 회의랑 그래도 인간세계가 좀 낫다 그래요 엊그저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열받아, 있, 열받아 있으니까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희 바라야 짐승생야 약육강식이 도드라지잖아 근데 인간세계에는 서로 공존공생도 있다야 그래서 너같은 사람이 이렇게 베풀려고 그러고 너같은 사람이 공존하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도 제법 있잖아 이것이 균형을 갖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계라서 고통도 따르지만 또 할만하다 해가지고 수행하기 제일 좋다는 거요. 수행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존공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작복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사와 노가 이렇게 서로 어 갈등하는 이렇게 그 갈등하는 구조에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복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주가 노동자에게 조금 더 복리후생을 잘하고 임금을 더 주면 은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서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노동자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니까 또 기업에서 만든 생산품을 소비함으로써 사주도 좋고 이것이 상생이라는 거예요 상생. 공정공생의 상생 작복은 남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식한 무식한 축생계, 무식한 그 인간계의 무지한 중생들은 자기만 생각해서 에, 나와 남을 구분만 하는데 상생적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생적 구조를 에, 통찰한 지혜로운 자는 작복을 하려 그러고 그 작복이 회양이다. 따라서 그 해보세요. 회양. 회양. 불교에서 회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백일 기도를 맞춰도 이제 회양합니다. 그런데 회양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을 나만 갖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 밖으로 돌리겠다. 돌리면 이자 붙어서 돌아온다라는 상생의 구조를 부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거든 인연의 구조 상생의 구조 연기 연기가 상생의 구조고 어그 서로 살림으로써 공정공생이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간 세계는 작복을 하는 것이 어, 선인성과 어, 너희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분히 있다 그 인과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복의 논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복의 논리가 머릿속으로 하라는게 아니고 부지런 여러분들도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남이 나만 이롭게 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신랑이 나한테만 잘하기를 자라, 바라지 말고 부모가 나한테만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사주가 나한테만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친구가 응? 맨날 만나는데 술값은 친구가 내기를 바라지 말고 응? 그런데 중생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중생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친구가 어느 날야너 술값 좀 내라야 내가 10년 만났는데 야너 술값 낸보들 못했다야 술 한잔 먹고 그래 그러니까 그, 그 얻어먹는 친구와 아, 이놈이, 저기, 이놈 또라이 같은 놈이네? 너, 너, 4년 전, 4년 전너 대학교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가 술 사줘서 기억 안 나냐, 이놈아? 기억 안 나? 지가 온 것만 기억나. 중생은 그렇단 말이요. 이것이 웃기, 웃기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그런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야, 네가 해준 게 뭐냐? 네가 해준 게 뭐냐? 네가 남들처럼 응? 우리 불리성 신랑 묘묘정고사처럼 각실 위에서 차를 사줬냐? <웃음> 네가 해준 게 뭐냐? 막 따져요, 그, 그래요. 그럼 신랑이 참열열 받쳐 가지고 얘기를 못 해. 에이 씨아씨 문닫고 나가 버려. 왜냐하면 평생 돈번 것은 각시위에서 자식위에서 한 것이거든. 사실은 물론 저도 저도 술 먹고 이제 그 어, 어, 아, 했지만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네가 해준 게뭐냐 그럼 뭐 황당하잖아. 황당하잖아. 내 인생 바꿔서 그래 돈벌어다녔는데 네가 해준 게 뭐냐. 황당하잖아. 중생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그 어 간에 중생을 이렇게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서 작복을 못하게 돼 있, 엉뚱한 데로 갔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작복이라는 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곱절 이상은 해야 조금 그래도 받은 것보다 조금 준 것이 좀남을내나 왜냐하면 생각과 실제 한 것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내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 고백 아니면 고백을 할게 스님은 복도 많아요 복도 많아요 이렇게 신자들이 맨날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복도 많아요 복도 많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네 하면서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요 그래 <웃음> 이를테면 신자들이 당신이 해준 걸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받은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웃겨 이것이 당신이 등 달고 뭐 달고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이걸 무지라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스님은 복도만 해요 복도만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은나 좋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김변 여기 와 앉아 있는 게나 좋아서 해 아니면 당신 좋 자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야 돼. 나 좋아서 하는게 스님 좋아서 하는 거냐, 스님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면아 우리가 이렇게 뭐냐 내가 희생을 하면서 여기를 뭔가 이렇게 안줄 것을 주고 있고. 안 도울 것을 돕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오. 이게 중생이라면전부 중생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받은 건 생각 못 하고, 준 것만 생각하고, 평생 술 받아 처먹은 놈이, 어, 한번산건도 기억 못 하냐. 내가 그때, 내가, 응? 어? 야, 내가 그때 2차까지 샀어, 이놈아, 2차, 응? 어?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응? 어? 2차 편의점 가가지고. 야, 그때 응? 응, 내가 너 생각해서 막걸리도 사 가지고 줬잖아. 응. <웃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주상보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엉뚱한 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생사는 세계가 왜고름냐 이렇게 야극강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세계도 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좀 나은 것은 작복을 해서, 인간세계보다 좀더 나은 천상계에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천상계 중에, 사천왕장 도리천이 아마 이렇게쭉 있고, 거기 또 이제, 새끼가 있고, 무새끼가 있잖아요. 이 작복을 해서 날수 있는 세계가 사천왕정도리천야 마천도수천, 화락천, 타와차제천이에요. 작복을 해서 작복. 근데 작복은 괴로움이 소멸된다 안 된다. 작복의 관은 괴로움은 소멸 안 돼.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누려도 괴로움은 소멸 안 된다. 그래서 욕계, 욕계, 욕망이 있는 한 욕망이 있는 나는 괴로움은 소멸 안 된다. 그러나 니들이 지금 복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보로. 어, 복의 화보로 걷어들일 수 있다. 색개는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해. 색개욕개가 아니고 색개는 그러니까 선 수행, 염불 수행을 통해서만 색개가 가능하다. 큰 수행을 해야 돼. 아, 이 논리가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생사윤회 전도몽상 얘기했는데 뭐가 뒤바뀌었냐? 아이고 곧죽어도 이승보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 응? 저기 똥통에 빠져도 이승이 낳고 그렇지라고 하는 것인데 또어 다시 태어나길 여러분들이 어쨌든간에 다시 바라고 어, 이렇게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안 태어나길 바라야 돼안 태어나길 태어나봤자 별거 없다니까 태어나봤자 별거 어저께 내가 유튜브 알고리즘 봤더니 정윤이가 이렇게 떴는 정윤이 알죠 몰라 정윤이? 옛날 장미 정윤이 트로이카 일지인 정윤이가 떴는데 이렇게 부짐해지고팍 늙었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 그거 무상하다 참 무상하다 응? 그렇게 이뻤던 사람이 이렇게 팍 갔네 우리 김변도 참 괜찮았네 오늘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김변도 괜찮았어 내 김변 보면 무상하다 무상하다 아이고 무상하다 응,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사윤회를 하게 돼 있고 괴로움이 반복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된 생각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탈하기를 바라야 돼. 벗어나기를 바라야 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또더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더 문제가 뭐냐면 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더 문제가, 그것보다 더 문제가,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 유물론자, 부처님 당신은 순, 순세파라고 있어요. 죽음은 그만이다라고 하는 건데, 죽어서 그만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없어질 망정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없어질 만큼 다른 것으로 만들고, 죽어 끝이라는 게 없어. 응?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모든 게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얘기하고, 현실은 마음, 유식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내가, 이때면 뺨을 한대탁 때리고 싶어. 왜냐하면, 야, 너 모든 게 마음인데, 그럼 현실이 이, 이, 이게 다텅펴 있는 없는 세계라고 한다면, 너 그럼 이 아픈 건 뭐냐? 천사들이 그러거고 맨날. 뭐 앞에 가지고, 배 마음 얘기, 엉뚱한 얘기 하면은, 내, 또 때려버려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현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공은 반드시 색을 나타나게 돼 있고 이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은 진제, 속제 그래 진제, 속제. 본질은 공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본질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은 속제라고 속요 속제. 속제가 뭐냐면 제자란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 진리라는 것인데 진재가 있고 본질이 있고 속재가 있다. 연기의 세계가 있다. 속재도 가유지만 드러나는 현상도 또한 진리다. 연기지만.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 탁자가 없다라는 얘기지 실제 탁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가유적인 것. 가유적인 것이니까 이 탁자라는 형상에 탁자의 영원성이 집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진제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다, 마음이 다 육도도 다 없고, 천상낙도 없고, 극낙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고 그냥 뺨을 다 때리고 싶어요. 그냥 없는데 너 맞는, 맞는 이 고통은 뭐냐? 요 얘기는 무엇에 치우치면은, 공에 치우치면은 공에 빠지고, 중생은 뭐에 치우쳐요? 아, 사는 것, 현상에 치우치잖아요. 착자하게. 현상에만 치우치니까네. 본질의 세계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상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속죄라는 거 진리라는 거예요 속죄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선무당에서 사람 잡는다고 모든 게 마음이지 마음밖에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은 그만이다 삼계육도가 없다 인과도 없다 이렇게 쉰 소리를 해쉰 소리를 세상이 끝나는 게어디 있어? 성주개공이 다 거듭 성주개공이 동시적이면서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주개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나는 본질은 텅 비어있는 공간 것이고 그러나 성주개공은 끊임없이 공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는 종자식으로 해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유물론자가 되려고 그래 그럼 유물론자가 이생밖에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등 쳐먹고 살아. 응? 등 쳐먹고 살란 말이라빚멍땅 져가지고 탱자탱자 하고 그냥 살아. 그러면 되지. 왜 있지? 안 맞는 소리를 해. 그 유뇌를 부정하는 소리를 요즘 불자들이 한단 말이요. 불자는, 불자라고 하면서 유회도 부정하고. 캐스라세라 그냥, 그냥 살면 된다고. 그러고. 또 어설프게 또 불자라고 마음, 마음 얘기하니까 마음만 이다 그러고, 응? 뭐, 내세는 없다 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요. 그냥 환장해 죽겠어. 내가 그런 거 보면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그런 사람이 저도 입만 살아가지고 수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또. 응? 복질 생각도 안 해, 복질 생각도. 뭐야, 그것이? 왜 필요해, 불교가 왜 필요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취직하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 망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야 망고에. 거의 이치에 안 맞는 거요, 예 이치에.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가면 몸이 가야 돼. 불교는 다른 사서 행위 본의적인 종교. 행위 본의적인 종교. 행위본의적인. 그리고 행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인과 얘기하는 거요. 예 인과를 무시하고, 어? 행위를 무시하고 매문이 공인이에요. 그걸 악취공이라고그래악취공에 빠져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 응. 응. 요즘 줄을 서요. 정치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쫓아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좋아요. 왜냐하면 봉투를 가져와요. <웃음> 등 달라고. 그럼 내가 내가 거짓말 않고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누가 얼마를 내니, 알필라도 부처님이 알으니까. 그런데 정치인은 꼭 내가 물어보네. 등은 달았어? 달고 갔어? 얼마짜리 달았어? 근데 와가지고, 맨 입으로 와가지고, 맨 입으로 와가지고, 스님한테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속으로, 응? 기본이 안 됐다, 너. 기본이 안 됐어. 부탁한다고 해주겠냐? 니가 와서 뭔가, 스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음, 이런 게 돼야지. 뭔가 얻어가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응? 작복을 하려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보기 힘만 주고,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뭘 부탁해요? 물을 그러고 난 다음에 등도 안 달고 가버린 사람을 내가 좋아하겠어? 잘 생각해봐. 내가 다안 따져, 거짓말 안 해. 다안 따져도 정치인들 와가지고 등 달았냐, 안 달았냐. 지금 얼마짜리 달았냐. <웃음> 꼭 물어보네? 내가 이제, 내가 이건 이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엊그저께는 저기 송아진 도지사 보살님이 와가지고 꼭 오면은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부분. 뭐냐면은 와가지고 꼭 음식을 들고 와요. 어, 어디 어 가서 맛있으면 은그 맛있는 거 잊지 않고 꼭 그것을 들고 와서 와서 조용히 스님 드시라고 해요 하고 또 부처님께 올릴 건또 부처님께 올리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용히 가요 이번에도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되면 들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와서 스님 요즘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몸은 어디가 괜찮으신가요? 뭐 저희들이 살필 것은 없는가요? 이 말도 이쁘게 해. 그러면서 끝나고 가면서 어디 식당에 갔는데, 백김치가 참 맛있어 가지고 그 저기 사장한테 따로 부탁을 했다고. 백김치를 이렇게 다 모았어. 응? 나두쪽 먹었어. 그렇지만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좀제 울리고. 그러니까 뭘 떠나서 마음이 여러분들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건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공과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라고. 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얘기 엉뚱한 대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그 생사윤회를 여러분들이 왜 벗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에, 그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고통을 어, 일테면, 야교강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육강식의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에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된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복. 작복해. 복이 있어야 불법을 다음에라도 만나. 두 번째는 수행, 기도 수행, 참선 수행, 어? 유팔산화 수행,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고 괜히 변명하지 말라고 내가 뭐 했다 얘기 안 해도 부처님 다 알으니까 뭐 내가 뭘 얼마 냈다 얼마 했다 이러지 말라고 전부 거기서 볶아먹는 얘기니까 부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열심히 하면 은어 그것이 그대로 한 치도 안 틀리고 우주 컴퓨터가 다 인과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딱 떨어져 넌 요만큼, 넌 요만큼. 이렇게 해서 다음 세